분명히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상대는 꽤 단단합니다. 또뭐 생존용이었고요. 아이 생존용이에요. 태민이... 어, 둘, 둘, 둘, 둘, 둘, 둘, 잘, 네. 잘 들어갔어요. 같이. 꽤 많이 맞았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맞긴 했는데 하나가 네.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아, 인파가 이런 거아 결국 장판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결국 여기 마지막 턴에 이겼습니 와, <웃음> 이게. 만두침을 알게 되면 물론 작정하고 들어왔죠. 그쵸. 그러니까 딜을 뚫었죠. 네. 구도를 만들 수 있게 는 됐거든요. 네. 자, 결국에 보호막이 벗겨지는 타이밍에 이제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데. 어, 지금. 지금 아르카나 뒤에 굉장히 아프게 들어갔어요. 그쵸. 자, 이제 금강성도 없는 상태. 예. 네. 어, 아, 인파 죽음성도 뭐잘 피하긴 했는데. 다시 물렸거든요. 아 이거, 이거 큰데요? 자포에... 이거 큰요 어! 아 이게 바닥에 깔고 월성각! 그리고 음, 칭찬하니까 조금 더 버틸 힘은 있는데 결국 어 여기 지금 길이 쪽에서 어스히터 너무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워로드를! 워로드를! 어! 워로드가! 워로드! 이거 하어줘야 돼. 하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네. 죽지 하면서그 이후까지 이어져고려 한타를 더 쓰게 만들었죠. 어, 아래쪽에 셀레스테리에 맞았고 근데 본인 체력이 없어서 아... 예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이제 되면은 지금 타이밍을 하나 끊어줄 수 있다요. 오 좋아요. 그러니까 임파이어 선수는 여기서 한 상대 하나 못 끊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어요. 그렇죠. 아, 풍레일을 감고 이니 지금... 시가 이제 안 되거든요. 방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그 시간대... 타이밍 거는 워로드를 어 교환하면서 임파선수를 노리는 거거든요. 야, 근데 임파가 아, 아 이게 사네요. 서로가 흡수 누가 먼저 나온다. 한번 밀고 워 스킬. 지금 비에갑정 걸렸어요. <웃음> 아이 때오로드가 네. 어? 아직 살아. 오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해야지. <웃음> 그럼요. 근데 아, 이제 시간이 <웃음> 변장가인데 공복 체력 괜찮나 싶거든요 지금.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다 없어요 체력이. 자 아, 이거는 소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 지금 일대일 구도가 하면 그게 접었어 일단은. 무슨, 하나씩 교환. 좀. 맞추긴 했는데 이게 각성기가 아직 정일이 씨 갖고 있는 거죠. 예, 예예. 임파기공이 둘도 없었어. 어 그러면 인바 인바 인바요. 그리고 아, 하지만 같이 아 남은 시간으로는 이풀 체력을 그렇죠. 어떻게 깎나요? 쉽지 않아요. 결국 로이어테가 로이어테가 첫 번째 세트를 이거 아, 봐요. 아르 아르카나, 아르카나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에요. 이편 피해량 보세요. 말도 안 되는데 이 오늘 최다 드립니다. 네. 55만 진짜 최다니 예. 개인적으로는 이 공복팀의 아까 디스트로이어의 심리전 을 걸고 들어갈 때 스킬을 쓰냐 안 쓰냐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좀 뻔뻔스러운 플레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예. 아, 선물진끼 타이밍에 다 빠져 있었는데 그걸 정일이 선수가 보고서 추가타를 때려줬고요 네리 여기까지 어, 어! 교환 어 지금 갈고리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만조칩 선수가 아까부터 못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 이거는 방금 굉장히 좋았죠. 어 너무 잘 몰았는데요. 구석에 계속 갇혀요. 그러니까 아르카나 입장에서도 막 생존기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그 방패 스틸링 날려있고그 위쪽 정일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어우 체력들이 체력들이 인파 아 아슬 아슬 인파예요. 이게 지금 2대형 상황에서 이렇게 비슷한 거꽤 비상인데요 로요테도. 아, 아슬아슬하다고 어. 말씀드렸는데 결국 데려갔고 하지만 로요테 두 명이 체력이 없어서요. 그죠? 아 이러면은 만두치 선수가 아개어가안에요 이러면 좀 위험하죠. 위험하죠. 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멀렸고 아. 오 마무리. 네. 이러면은 스어 일단 초반부터 많이 앞서 나가는데요. 덤보기 아까 조금 그냥 진영만다를 뿐인데 같은 스킬 운용해서 이거 확실히 퍼펙트 스윙 허태이 좋은 거 같습니다. 아 이번에도 퍼펙트 스윙이 잘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리고 아직. 정일이 지금 콤보가 네. 어팀 어, 합이라는 건데 로요테팀 같은 경우에 대장전제 위주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 있었거든요 네그 사이에 정일노어로드가 7등 하지만 빠졌고 결국 잡히겠는데요 아, 체력 없어요 6대3 아까는 이게 선물진기를잘 보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체력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스킬을 쓰면서 버틸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 버텼죠 질량이 세기 때문에 어, 이게 1세트와 2세트의 데미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렇죠. 만주칩 선수를 두배 이상 묶었다고 봐도 이건 무방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편 딜러인 찍찍 선수의 딜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네요. 갑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번에 지면 정말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트가 제... 안쪽으로 쭉 들어왔을 때 기트를 아무도 지금 못막거든요그리 예 위쪽으로 봉쇄되는 느낌인데 아, 성기까지 어장라인는 많이 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극장마성광꽤잘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체력적으로 이득을 많이 본 상태고 네. 방금 이 알카이 각성기 같은 경우도 생존용이었거든요, 셔플까지 아... 그래서 이게 딜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데 만두침 선수가 이거 분류면 큰일 나요 자, 그래도 위기에서 한번좀 나온 모습이고 그렇지. 돈가스 돌렸어요? 아. 이러면 최대한 여기서 이득을 보려고 할 겁니다, 보복 이제 구석이에요 이제 빠져나갈 오른쪽밖에 없는 거 알고 있죠? 아, 야, 그래도 생존은 정말 잘해주고 있는 데같 느낌이 반짝이긴 해요. 예. 오, 이거 방금 뭐, 넬라 들어갔던 어? 것 같은데? 오, 오, 오, 근데 오, 와! 근데 또! 와! 승패스를 뿌리고! 에이. 살았어요? 자, 이제 이러면 에이. 정일이 또 컨트롤 해야죠. 아니, 해방. 물론, 물론 지금 체력들이 없어서 공복이 3킬을 가져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버텼다. 로이오테가 시간을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 체력 부분에서 워낙 차이가 나고 있어서 예,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따라왔잖아요 그런 그 슈퍼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어, 오, 어, 아직도 아, 체력 없어요 만두칩! 아, 임파 무는 거꼭버티죠 무조건 겨우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임파에서선 아, 만두칩 선수요 정말 생존 짱이네요 예, 예. 그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어디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아지금 어스히터 자신감 믿고 들어간거거든요 이게 근데, 아... 투력 많이 뺐죠 부셨다! 아 맞았어요! 만두칩 뻗다. 뻔빠왕 좀다 노릴 수 있거든요 만두치, 그렇죠! 근데 만두칩을 아마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장전에서 이제 각성기 한방바라 네. 왔어요! 각성 어. 그리고 각성기! 각성기! 각성기! 각성기! 여기서 킁! 5대 4로! 볼까요? 확실히! 찍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이 경기에서 정말 지표로 딱볼수 있는 게 아르카나가 딜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네. 왔다 갔다 하죠. 그 딜러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만두칩 선수가 계속 물릴 때 정말 필살이 컨트롤로 살아나가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건 다 딜러스로 이어지기도 그렇죠. 했는데 초반부터 이거 큰일이다. 기공사가 각성기부터 물고 늘어졌는데 거기에서 체력 차이가 나니까 약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네.